무상급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만는 사실은 이 무상급식이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둘러싸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 서울시의 유권자의 5%가 넘는 8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 서명을 걸러내서 약 50만 명 넘는 분들이 서명을 했는데요. 요즘 세상에 아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절실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경 임관님 비롯해서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지금 주민 투표가 잘못됐다 나쁜 투표다라고 딱지를 붙여서 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참 안타까운 것이 이른바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분들이 서명을 하면 그거는 민주시민이고 민주서명이고 본인들과 방향을 달리하는 가치를 달리하는 분들이 서명을 하면 그건 관제 서명이고 나쁜 투표인가 과연 그러한 모습이 교육 수장으로서 정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이것이 고세훈 정치인 개인을 위한 투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노선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셔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소득 구분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보고 있으신지 네. 아니면 은 그거야말로 이념화되어 있고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 곽 교수님께서도 반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글쎄발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아, 저는 사실 주민투표라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의 총하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비상탈출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몹시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가.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려면 고도의 시민적 자발성 고도의 시민적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시민적 자발성과 진정성으로 뒷받침될 때만이 주민투표에 그와 같은 소중한 가치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 시작했나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어, 주민투표 서명운동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청구 서명 중에 공식적으로 37.6%가 무효로 판명이 났습니다 청구 이래 서명용지 박스를 오세훈 시장님이 정말 키만큼 쌓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 이거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하는 행동인데요 사실 이것이 중립적인 선거관리자의 자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심판 호루라기 한 손에 들고 어, 한쪽팀의 주장으로 뛰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오죽하면 관제주민투표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어, 또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이 복지는 가난한 사람 에게 국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어, 말씀하시는데 성인의 세계에서 자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 경제활동 인구들에게는 맞는 얘기 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학교 급식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자도 없, 어, 없고 빈자도 없습니다. 부모만이 부자와 빈자가 갈리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특히 의무 교육 기간에는 보편적 복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셨 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할 수만 있다면 좋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칙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재원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시기상조로 판단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 상처 평생 갑니다. 형편이 나은 아이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형편이 안된 아이들한테 평생 갈 상처와 낙인을, 자존감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돈좀더 쓰면 안 됩니까? 네. 좀큰 정치인답게 공교육에 돈좀더 쓰시, 쓰시자고요. 아이들의 존엄을 위해서,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좀더 쓰시는데 여러 가지를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분의... 오세훈 시장이 그런 시장님인 줄 알았고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웃음>